오이 어디 갔어? 오이, 오이, 이게 오이 통 물김치 이렇게 담으려고요. 오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담아 볼게요. 음, 물을 300ml 먼저 붓고 다시마를 한쪽 넣어주고 그래줍니다. 그리고 이거 밀가루예요. 밀가루 한 숟가락. 물을 한 250ml 됐어 5분 됐을까 5분 됐어 응. 5분 정도 끓여서 이걸 다시마를 건져주고 아, 밀가루가 개놓은 거 일단 넣어야지 밀가루 풀이네 밀가루 풀이야 도배, 도배도 되나 이거요 그러면은 그래. <웃음> <웃음> 도배는더 대게 써야지 불 끄고 식으라고 놔두고 물을 2리터200 정도 붓고 불을 키고 1.2리터 음 여기에는 신화당을 이거 참 뉴수가 뉴수가를 한 숟가락 넣어주고 티스푼으로 소금 두개두 숟가락 정도 위에, 이게 이게 잠기잠기겠지 그다리 안 썰어도 되나? 나중에 썰어야지. 물을 물고 아, 아, 아, 끄고, 끄고, 끄고 여기 이제 그 저기 뉴스가를 넣어서 이 오이가 아삭아삭해요. 뜨거우니까 지쳐주면은 아삭아삭하거든. 뉴스가 더 들어갔겠다. 한 10분 정도 놔두자. 10분? 음. 물을 좀 넣어주 넣어서 갈면 국물이 맛있더라고. 바로 갈아야 돼 갈고 청양고추 한 6개 국물이 매콤하라고 그리고 양파 반개 마늘 8쪽 생강 한쪽 한톨 새우젓 한 숟가락 정도 넣고 여기에 배가 반쪽 들어가야 되는데 아 배집 있어서 대신 배 대신 이거 넣어줄 거예요 물, 200ml 넣고. 가라거까 아, 까고. 까이거고이거까이아까워이이거까까거야고거고 800ml 정도 굽죠. 거의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이게 액젓 조금 50ml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봐가지고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 맞추면 돼요. 음,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이게 찬물로 희쳐 줘야 되거든. 이거부터 해야지! 이게 예, 부들부들해졌어요. 이렇게. 끝을 잘라주고, 배를, 이제 배를 갈라주면 돼요. 여기 한, 한, 요 정도 냉겨놓고여기 끝어리도 냉겨놓고 이렇게. 먼저 쪽파부터 잘르자. 쪽파 50g. 부추도 50g. 양파, 아까 반 쓰고 남은 거. 반 개씩. 파프리카 노란 거 반, 빨간 거 반. 무도 조금 한 50g 50g 정도 여기 소금을 소금을 조금만 넣, 넣어서 버물려야지반 숟가락 정도 좀 10분 정도 이렇게 해 놓고 10분 정도 있다가 하자 음. 숨좀 죽은 다음에 좀 죽었어. 소, 다 넣어야 지이짜 뭔가 빵에 넣어도 먹 맛있겠어. 길다란 빵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웃음> 길다란 빵에다. 음. 이렇게 넣고 이거 나도 대우에다. 조금 남았는데 같이 물랑 떠먹으면 되니까 아까 고추 풋고추 청양고추를 넣어서 국물이 약간 포르질하네 국물이 좀 넉넉해야 돼 음. 먹다 보면은 꼭 국물이 모자라 딱 좋네, 응, 딱 좋아, 딱 좋아 이제 익으면 이제 약간 했고. <웃음> 이게 물을 갈아 넣어서, 제 익으면 국물이 맛있어요. 이게 하루 정도 실을 원에다 놨다가, 이제 이게 좀 숙성이 되면 냉장실에 넣고 드시면 됩니다. 맛있어요. 시원하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통 물김치가 완성했습니다. 내면을 깜빡했어요. 내면을 깜빡했어요. 내면 이렇게 넣어주면 새콤새콤 하라고. 어. 이제 진짜 끝? 어, 진짜 끝이야. 진짜 끝이야. 꼭 이렇게 잊어먹어.